진아 이쪽 <웃음> 진아 있잖아 여기를 한번 너는 저쪽 길 나는 이쪽 길 이렇게 가고 쭉 가다가 왼쪽으로 빠지면 차야 알아? 이쪽 저쪽이 차라고 어? 그러니까 쭉 직진하다가 갈 때까지 가서 왼쪽으로 나가면 우리야. 그러면 거기에서 아니 날 쫓아올래? 아니면 진이 쫓아올래? 내가 좀, 내가 좀어좀 그래 잘해. 네가 와. 응. 어. Everyone. Work together. 어. Fantastic r e e food. Again, this time. h o o z y Wow, 대걸로. Huh? 설아 여기 만두 봐봐. 와. Wow. Yes, lovely dumpling. Here is the entrance of 광장 마켓. 어? Huh? Wow, so beautiful. Huh? really so beautiful. Huh? Oh, fantastic. h e a l o We already ate a t the dumpling, sundae, t a o k o k i Yeah. Everything. Oh. Huh? Really so fantastic. oh, huh? e a h e l l o 예. 그 광장 시장 안에 안 들어와. Fantastic. Oh, lovely. What's this? 아 여기가 육회집이구나. It's a beef s a h e m i e this s o famous place. Oh, f a n t a s t i love. 아빠, 여기 있어요. 설아, 여기 전집이야. 어? h a look. 어? 어, l o e k o r 와우, beautiful. Really so d e l i so fantastic. Yes, too many Korean pancake. Yes, it's a lovely kimbap. Oh, fantastic! Yes, t o b i a s you already know in the kimbap, u h Yeah, fantastic tteokbokki, s u n d a e chicken feet. Oh, huh? yeah, p u r e t p o u l Wow, all people wanna eat something, huh? 와우. Wow. Where is my wife? I cannot find. Uh... 아빠, 설아, 네, 뭐 구경하고 있어요?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요? 네, 네, 네. Waiting me? 네. Yes. 네. 설아, 아빠한테 와? 네. 여기 사이드에 붙어가는 게 좋아요. 네. 아빠 뒤에 쫓아오면 돼요. yeah have a look everything huh? fantastic yes. many foreigners everyone know right eh? here is both side you know really so small alley inside have a too many restaurant actually striped <laughs> Yes, this really is so fantastic. Many people working. Yes, lovely. We already a t all. Huh? Yes, everyone know it's a congee. You know, it's a soup congee. Yeah, p o r k skin. 예, yeah, dumpling. 예, yes, pumpkin soup. 와, wow, really so beautiful. My front side I have a 장수 생막걸리. Yeah? So fantastic. 이거 요렇게 만드는 거야. 이렇게 맷돌로 갈아가지고, 요렇게 와. Wow. Fantastic. Huh? Everyone really so fantastic, huh? Oh. Yes. Wow. It's a d u m m Lovely. 설아, 여기 되게 재밌어?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저쪽으로 가요. 이로 와요. 어, 한 말씀만. 우리가 어디로 나왔어? 저쪽에서 왔어. 이로 나가야 돼. 가자. 오케이. Get outside. 어? really so c o my small daughter. n Ah, r e a l l y s o crowd, ah. Huh? Oh, yes, this way, more better. Ah, yes. Oh, beautiful. Is so Sunday. 한번 봐. so many people waiting. Uh? <sweat> fantastic have a look how many people waiting line is a post h y u n a contrast <laughs> Wow yes yeah. really so fantastic place here now huh? beautiful 어? 네트가 안좋아서 멈췄다고 빨리 빠져나가지라는게 누가? 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? 지 네트워크에 안좋은거 아니야? 예스, 아, 릴리 쏘판타시 걸어갈 수가 없어, 저쪽으로는 해지나비스웨이 Have a look this way, you know, yeah, it's a pork sashimi ali, you know, cannot walk, huh? Ah, beef, beef sashimi, ah, yeah, sorry, wow, a l l people enjoy beef sashimi, yes, fantastic. Yeah, it's cool. Yeah, inside the sailor p e a r e l yeah. Yes.